나는 눈을 뜨자마자 꿈에서 본널 생각해 나는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널 생각해 일부러 친구들과 약속을 많이 잡았어. 그래도 난 여전히 네가 눈에 밟히는 거야 그럴수록 밥도 더잘 챙겨 먹고 나가서 운동도 하고 더 씩씩하게 혹시 다시 돌아올까 싶어서 마주 보 고맙 어... 어... 어... 억지로 억지로 내맘 돌리려 하지 않을 거야